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 유부부입니다. 아. 네, 저희는 지금 멕시코에 있지만 저희가 멕시코 넘어오기 전에 음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에서 3주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. 춥네요. 탱고의 고장이자 정말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부에노스에서 3주 정도 생활을 했는데 특히 요즘 트래블러 아르헨티나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질문도 많이 받고 궁금하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루 루틴을 소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하늘인데 왜 이런 비어 올라와? 좀 아주 어, 컴컴하네요. 아, 하늘이 좀 그렇네요. 강하얼씨 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낮에 어디서 <거기서> 웅성웅성한 웅성웅성한 어, <웃음> 엉성우씨 보고 있습니까? <웃음>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의 하루 일과. 보시자 렛츠 게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뭘 하지?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산책을 아,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<웃음> 커피 마시고 네, 커피를 밥을 뭐 거... 독서를 네, 독서를 <웃음> 한 시간 때립니다 제가 그 예. 편집을 한한 시간 정 때리고요 <웃음> 네, 오늘은 디지털 로마드 디지털 로마드 부트 캠프 첫째 날 아침만 오입니다 첫 대날 바로 아침 9시부터 어, 자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<웃음> 9시 됐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하루에 오는 요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10캠프 3일자 1월 23일 목요일 9시 예 네, 금요일 9시입니다 오늘 부트캠프 5일차 예 네, 아침 9시 오늘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예 네, 9시입니다 1월 26일 일요일 부트캠프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산책도 갔다가 여러분 응.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공원에 왔는데 공원 안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한 열기 아르헨티나 어떻노? 수럽다 들어가고 싶다 그래 풍덩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돈, 팔, 단돈 8 단돈 8,000원으로 진짜 멋진 탱고 선생님께 직접 탱고도 배우고 예. 탱고 탱고도 배워요. 예. 춤바람 가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이번 바람이 완전히 났습니다. 저 가게 몸살이. 그리고 <웃음> 저녁에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소고기를 단돈 3,000원에 구매를 해서 정말 풍요롭고 멋진 저녁 식사를 하는 거 아, 조금 더요. Okay. Okay. Okay. 지금 얇게 요 오케이. 끝까지 다 오케이. 등심에 0.5kg가 지금 3,000원. 0.5kg, 3,000원. 어, 등심. 네, 등심입니다, 이거. 잘라줍니다. 음, 이게 이그 유명한 아리피아 소고기? 어. <웃음> 오늘의요리사 <목소리가> <우와>. 어때? 이 나도 케일 Buenos Aires. 음. 음.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맛있게 됐죠? 용기가 자르르르 터질 것 같아? 좀 있다 갈까? 오해 으응! 영롱한 로즈빛. 클라시아스. 비밀입니다. <웃음> 소금 다 들어갔어요. 시소. 응. 음, 고마워. 음 맛있다. 음. 아 고소장에 밥 비면 된 거야. 이 소고기 0.5kg가 3천원이었습니다 근데 맛이 진짜 끝내줘요 아... <웃음> 마지막 소고기 이 자식 나 혼내줘야 되겠는데 어쩜 맛은 안 듣는구나 진짜 아 끄라시아 반갑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에노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스스 아이레스에스스 <웃음> 잘 보셨나요? 잘 보셨죠, 여러분? 네.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. 정말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배운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, 진짜 탱고를 처음 배우기 전에는 그냥 진짜 길에 길거리 다니면서 탱고 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<목소리> 감그 처음에는 어왜 이리 많지? 그냥 어,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고 또 길거리에서 탱고 추시는 분의 춤을 보니까 멋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약간 춤사위가 보인다고 할까요? 춤사위? 사위? 장모님 제 사위에요 그리고 좀 약간 생각보다 탱고가 막상 배웠을 때 템포가 빠르지 않고 조금 느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니까 선생님도 저한테 좀 슬로우 슬로우 하라고 하고 힘을 뺄땐 빼라고 하는 게 많았는데 약간 탱고의 애절함이 들어간다고 할까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 직접 추면서 느꼈는데 역시나 볼 때도 이제는 그 애절함이 약간 보인다고 할까요? 애절 보라 애절함이라고 치면 뭐다... 그거죠 뭐 천국의 계단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아니 에절함이 느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? 드라마로 치면 뭔가... 겨울연가 이런 느낌. 그런 거 있지. 어? 탱고가 뭐 남자가 배우기 쉽지는 않아요, 여러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에이. 저는 그쵸? 리드를 할줄 알지만 이번에 깨끗하게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살짝 접었습니다 여러분 예, 그런 거예요 예, 여자분이 배우시는 게좀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선생님 리드를 잘 해주니까 재밌었던 것 같긴 하세요 아 춥불라 <웃음> 산크리스토발 춥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가사뚜가사미지비내집 어, <웃음> 여기 울고 있습니다 예, 음. 오세요 아르헨티나 오시면 탱고를 보러 가시는 것도 좋지만 꼭 한번 직접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습니다 어,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고 한 8천원 정도에 한 회당 예약을 했습니다 꼭 아르헨티나 오시면 탱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드셔보시고요 어, 생각보다 고현에서 아레스가 어, 위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즐기세요 아, 편이 하세요 여러분 예. 그리고 살 지내다 보면 훨씬 좋아지는 곳이 부에노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에노스에서 꼭 많이 많이 오래 오래 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 보셔 세 레츠 게릿 레츠 게릿 들어가세요 여러분 살룻 살룻